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확 떨어진다 또. 자 헌재 모시러 갑니다. 헌재를 폐위시키고 내가 헌제가 내가 헌제가 되리다. 헌제는 내가 되리다. 어 열왕기 멸망했다. 여포만 죽지 않았어도 멸망하지 않았어. 시가 도착했습니다. 유비가 또내 눈치를 보내 이제 또어 둘이 사이가 안 좋죠? 유비랑 조조랑 너무 아, 좋고 너무 아, 좋고 여군 멸망했고 아 유비랑 조조가 이렇게 싸우면 또와 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또 제가 어부지리로 또 근데 아, 네? 두 분이 사이가 저는 좋은데 저, 저는 중립을 좀 지킬게요 두 분이 싸우시는 동안 중립을 좀 지키고 제가 그 사이에 좀 이각을 열심히 정리한 걸 하겠습니다. 하복을 안정화시키고요. 저기 지금 서령의 서령의 왕께서는 지금 화나신 거 같은데, 이각으로 인해 화가 났어. 지금 마초를 앞세워서 큰 아들과 지금, 지금 서령의 서령족들과 어, 마완 세 번째 아든가 네 번째 아든가 아들들을 이끌고 지금 이각을 정리하러 왔어요. 빡쳤어 지금 열받았어 황제는 어디 계시죠? 근데 이 게임 에 황제가 있나? 황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삼타로 각겜. 갓겜. 삼타로는 각겜이다. 기쁘다. <목소리> 아 이병력으로 이게 영평을 뚫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다 점령하면 바닥이 날까요? 불량이요? 고보고い타시마스 <목소리> 나양에또 인재가 나왔대 뭐 이렇게 나강따는 뭐 이렇게 인재가 많아 나강에 누가 있겠네 또 인재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 이렇게 보냈고 분량 꽤 되죠 이제? 근데 아이병력으로못 들을 것 같은데 2만 3만 4만 음. 4만으로 이게 뭔가 연도가 지나면 그 그 장수들이 나오긴 나오나 보다. 오 어, 가우, 가 아, 가규. 반드시야, 오약에마쇼이 가규는 가규 가규가 나오는 가규란 인물 있었잖아요, 그죠? 가열로코미사이가 후반 삼국지 중 후반 대 인물인데요. 네, 이가게 많다. 나름 음. 낭향 인 자금 발견하지 않았대요. 이게 이게 추석, 추석. 아 추석이었구나. 고칠어をご란ください. 네. 도시다. 건설 하나 합시다. 진 하나 건설하고. 여기 공 건설 가능한 지웅이 아니야. 황급하게 셀인데 왜? 이고다이리이 고구석. 이 소리, 이 고구석. 이 고구석. 이이고이 고구석. 이 고구석. 이고구고고 하나 더갑시다 빠르게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스시스시스시스 자룡이 형시스시스시스시스시스시스시스시스시스시스시스시스시어시는 그 따위가? 어시어시스 떨어지는 거나요리 흐흠 어? 뭐지? 떨려. 자 반직 무력에 장현 따위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그자리에는 일단 좋은 운영이 형도 오고 바비농 자리에 눈치가 들어옵시다 눈치 어디있어 어, 지볼 만을 숨길 바란다 아들아 능력제라고 아, 하는 있는 간지 자, 아, 지력 자리. 에 지력 자리는 뭐, 인정? 인정, 인정. 정치 자리도? 인정. 간직이 더 필요하다. 아, 저런 정도는 아니었는좀 이렇게 <웃음> 정리를 한번 싹 하고, 이제 하북을 쳐기, 치기 위한 낙양의 무임을 가질게요. 관직을 한번 싹 정리를 하죠. 일단 지금은 어, 지금은 이런, 뭐야? 뭔데 뭔데? 아 음, 죄송합니다. 확대했다고.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웃음> 어디나 부평에 있던 어 잠깐만 기 여기 남피에 데려왔던 것 같은데. 아 국공님 여기 있습니다. 국공님. 그래도 지력 정치 매력 백이에요. 어내 아, 알량도 있었네. 알량한 <웃음> 알량 죄송합니다. 언제 였지반징제 국봉님 <웃음> 지금 여기서 지금 국민 내정은 국님 어디 갔어? 다들 더 무슨 어디 갔지? 여기 어디가 있어 지이어이건 지금 어, 이피의 태수라고요 지닌어 아닌데? 이거. 아, 아닌데? 어, 태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쪽을마이쪽하마이리하고이죠 동안 남피를 부탁합니다 남피를 부탁드리고 양평을 땅을 제가 정리하러 말입니다. 양평 떼수로 유배 보내자고 흠. <웃음> 구독 취소하실 듯자잘 아, 왔습니다 자, 이병역으로 가자 이병역으로 치러 갑시다 어, 자 근데 이제 이제 슬슬 이제 인원을 좀 정리할 때가 된것 같아 여기 지금 농사 페스티벌 하고 있죠? 농사 2렙 지금 농사 작업하고 있고 진양 땅들도 상업이 끝난 데는 지금 제유 계유 땅밖에 없어요 여기도 아직 상업 작업이 끝난 데는 없고 상업 땅 역시 사업작업이 끝났는 거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개땅도 마찬가지고요 개땅.. 왜 안해놨죠? 지금 점심 못차리고 좀.. 태소도 유명 안해놨어요 자 좋다 좋다 손찬이 형도 지금... 지금 손찬이 형과 갓손찬이 따로 있는데 신경 못쓰고 있었고 네. 자아 좋고 자, 아, 이제 이병력까지 오면 전쟁을 하러 갈 거예요. 한 방에 물리치자. 양평 땅 이제 슬슬 분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가고 있냐. 아, 병사 주로, 줄어... 어, 병사 나온다, 나온다. 오 아, 뭐한 방이야.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한 방이야, 왜. 뭐, 그냥 뭐. 1기토, 1기토 뭐 되겠어? 무력이 1 1 0일이야국방 그냥. 병력 하나 나온거 그냥 9000 스킬로 잡고 바로 하나 일리토로 끝내면은 뭐삼국시대 최고의 장수인데? 아, 한방 끝 해야되는거 아니 네, 한방 그냥 끝이야 국방 그냥 생긴건 어제 농민장수같 생겼는데 그냥 뭐 바로 그냥 만.. 한15000 그냥 바로 컷댔죠 택도 없어 그냥 독력도 안달았어 특한독특이렇게한 독특한 독특한 독특한 독특한 독특한 독특한 독이한한독만기다렸한 독특한 이.. 특한독특그 독특한 독특한 독특한 독특한 독이 알겠습니다. 자, 점령하라! 빠른 점령! 아니면 우리 국뽕님을 제가 군사로 모실게요. 국뽕님을 군사로 모셔야겠다. 어때요? 장량을, 장량을 자르고 장향을 자르자 장향을 자르고 어차피 지금 궁능도지력이높아서 아, 스킬이 별로라고? 그러, 그럼, 흠. 그럼, 그 그럼, 크흠이고 야 궁선도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뭐,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뭐 역시 투석기우니까 그냥 뭐 착, 탈삭제네 양평채 자, 봉선도를 별명 자, 다, 다 오도록 바라, 오길 바랍니다 그... 요동땅이죠? 여기가 요동땅인데 그 뭐라 그러죠? 요조도 요동땅을 건드리지 못했죠? 조비, 정확히는 조비는 요동땅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봉선도가 상복지에서는 거의 뭐뭐 하급장수지만 실제로는 요동땅이 요동땅이 위쪽 오한족과 선, 선비족은 이쪽이고 오한족과 순족이죠순족들을 엄청나게 수비를 했죠 음. 그래서 공선도가 공선도는 삼국지가 위초고가 되면서까지도 공선도는 영원히 영원히 지켰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기마병이 날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공선도 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보통 건드리지 못한 군주들은 한국제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죠. 왜냐면,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 이 사람들을 이민족으로 쳤죠, 정확히는. 피가 섞여있다 그래가지고 무시를 했습니다. 양개족 속들이. 자, 이제 좀, 파이팅한 장수도만 보내죠. 일 일단, 일단 좀 이제, 우리 팀에서, 안 좋은 장수들을, 이제, 호출할 때가 됐습니다. 자. <웃음> 구린 장수를 불러주십시오. 한현. 한연. 한현은 그저 애매한 장수. 기준은 뭘로 잘라야 될까? 음. 매력이,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 아무리 한현이 그래도 한현이 그래도 퇴수 아니에요 유피오가 있을 때그 장사, 장사 그쪽 퇴수 아니었어? 너무 안좋다 푸린 장소들 위주로 몇명 필요하죠 여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의 일단은 여덟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아, 다천 여섯, 다섯, 여섯, 이섯여가이섯나여덟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나머지는 다 이동할게요. 이머지는다 낙양으로 일단 이동합시다. 모든 장수들은 다낙양으로 마이로 요비 마다가 다시는 이동하시요 가시고 말이 마시다. 그리고 평당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아홉 명까지하죠 여기서, 음, 아홉 명을 채워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무, 여덟, 일곱, 추 아, 이거, 지력으로 따라다 보니까, 맨날 그렇게 나오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 있나요? 여기 장소들이 동해야되겠죠자 일단 모두 나게 한걸로 합니다 일단 모르겠고 이동해 다 이거 시오. 한턴만 보고 갑시다 하복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좋아요 예 황제를 구출하러 갈때가 됐어요 빨리 이동하렴. 고칠라고 고랑 ください 양평, 부평 이동했죠. 그럼 개당도 나는 모든 친구들은 낙양으로 가고. 좀수인네 들부터 위해서 5번 수원진 강남몇명 구독할까? 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여덟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오브라 호이앙 이런 사람 들이 엄청 그래도, 나름 장수 파들너이 오. 어? 이안그이어남이 땅에 좀많이필요이겠다이안 보이지. 이이지 나이 이 나이 안보이이 필요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명. 열, 명 필요하죠? 열 명. 정5이치력 좋은 애들을 아래쪽에 배치하려는 이유는 여기는 어, 어차피 쭉쭉 성장한 다음에 아래로 보급을 보내기 위해서니까. 자 이렇게 보내 놓고 어... 아 업..업..업에..아 고민이다 그냥 업 친구들도 다 보내줘 그냥 그냥 모든..모두 낙양으로 보내자 낙양을 보내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오 어, 되든 안되든 낙양으로 보내고 낙양으로 보내고 위에서부터 능력.. 능력제로 갑시다 낙양을 보내고 능력 순으로 다 짤라 이게딱 제일 깔끔하겠다 어, 유주 제패 유주라면, 저기는 근데 유주가아 유주 주의 경험이 오르면 뭐가 좋은거지? 하북 제패 재패. 하북을 재패였습니다 오, 존. 은 오, 래은 잘용. 룡 촬영 음, 좋습니다. <웃음> 아, 영도 파이브. 아좀 그런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 건물 짓는 거를 더 짓는 건 없나? 훈련. 그냥 무장해당. 오구형 있죠. 음선 음성 개방? 흠선 할까? <목소리> 허허 알겠소. <웃음> 알겠소. 그대의 뜻을 알겠소. 일단 이 낙양에 다들 모여 무기를 수여하겠소. 얻은 무기가 많으니. 무기를, 수여, 수여식을 갖겠소 역시 우리는 무력에 따라, 어, 위에서부터 갈 터이니. 그 점에 양해하길 바라. 자, 이쪽은, 이제, 찐따들이 왔기 때문에, 찐따들에게 맡기겠소 아니? 애또 이동을 했단 말이야? 아하 귀 큰놈, 귀 큰놈도 처단할 것이오. 러나귀 큰놈은 귀 큰놈 놈은... 처단할 것이오. 네 언젠가 저귀 큰놈을 빨리 이동하시오. 오기시오시셔가 오마치 허허 귀 큰놈이 자꾸 나에게 잘 보이려 하는구만. 내가 무섭긴 한가 보여. 응은 원술이요 고いたします 연습 외면한 거같 자, 빨리 이동해서 지금 빠르게 이동하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얼마나 걸리는 거고, 지금 이동 뭐... 여기도 그런가? 문단인가? 자 언제 여기 언제냐 아직도 이동 중 이야？여 상만 도 착한 건가？아, 모르 겠다. 일단 이동 골무 자진 거의 멸망 직 전인 거같 은데, 아 양평 땅 아직 도 착안 했 고, 여러분 들 빨리 이동, 하 시오. 품질 을 꺼릴 때가 아니면 거지をご보ください 나라 를 구국 공병 해야 되 는데, 빨리 이동, 하 시오. 어. 빠르게 이동하셔야지. 한아들은 이동을 해야. 하자 선수들이 도착하고 있구려. 벼서 배정을 하겠소. 아 포상. 편할 아, 뻔했구려. 또. 역시 또 지력이 뛰어나셔서 이런 것도 캐치하고 계셨구만. 그렇습니다. 요자 이제 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가장 필요한 건 돈이겠죠? 그럼 제가 얼마나 했죠? 돈이 여긴 4 0원 밖에 없지만 제가 그래도 돈이 꽤 있는데 12만 정도 있네요 자, 여기는 병력이 더 늘어날 거를 고려했을 때 그냥 용업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병력, 이제 돈은 거기 여기 낙양 땅으로충분 와, 대답해. 아 어? 찮명않와야되지 와야되나? 지아니찮지 않아? 괜찮 건가? 아야두 명이 더 와야 돼? 아니면딴데아 보냈나 보아 내가. 아 괜찮지 않아? 괜 양평땅에 일단 두명 보냅시다 찐따들 아뵙기 백기. 위에 <웃음> 백기야 답도..어 답도 무력 좀 되네 문칙과 원상 사기증진무임이라고요? 응. 아 이거 아 그래? 자를까? 이 그냥 수송용이니까 이거 자를까요? 여기로 쳐들어오진 않겠지? 피 땅에서 막 여기까지 올라나? 혹시 모르 나중에 다이다이 할때 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솔깃하네. 농업 열심히 해봅시다. 다더그한 신경. 그럼 여기 더 안, 여기 안 와도 되겠는데? 그래도 병사는 보내야 되니까 이거 취소 못하나? 여기 안가.. 안가시면 안됩니까? 다른데 가셔도 될것 같은데 이미 보내거야취소안되나 어? 이거? 이거 내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여긴 장소에좀 부족하네요 가시어가 r i 마스터 g e t a 다 g 개 t a n getan, getan, getan, g 그 t a 하 getan, g e t a 가 getan, getan, getan, getan, getan, getan, getan, getan, getan, getan, g e 또. 받아요, 또. 조조와.. 조조에게 밀리시는군요 조형님에게 밀리시는군요 지금 유비가호 장비로 해결이 안되나봅니다 장류가조이군요 장룡이 있고 전이가 있네 요좀 무섭다 조조는 좀 내가 빨리 서량을 점령해야겠다 우리 장수도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 요원님이랑 둘이서 해결해 주겠지 자 이동하시오 자 지금 낙양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까 여기 지금 오기님 계시잖아요 오기님은 이동하시오 이런 도지에 계실뿐이 아니 이런 외지에 계실분이 아닙니다 오기님은 응업을 하시고요 응지을 하시고요 영역만 끓이시면 됩니다. 맡아서 해도 되고, 약간 한명 남는 것 같던데, 여기에 정수가 부족하죠. 예산을 또민딱같이 했나봐요. 한 번은 이동합시다. 여러분, 평장으로 좀 마시죠. 주가고 익도술을 아, 남피 땅도 오셨던 것 같은데 현역분들 모두 로너업을 합시다 됐어요 아 근데 도전은 좀 무섭긴 한데 도주랑 아직 적대 세력을 돌리면 안될것 같아 이곽이랑 저쪽 은 정령을 한 다음에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그 조용이랑은 지금 친하거든요. 조용이랑은 조금 친하네요. 고국히다시ます. 지내 그내고 나중에 그걸 해 봅시다. <웃음> 포상잘 챙겨야 되는데 포상 자꾸 챙기는 거 깜빡하네. 이스아 양평이 뭐 언제 도착하는 거야, 도대체? 양평에 도착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 이거 이동을 안해? 여기 여러분들 이동을 하세요 형으로 일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 놀고 계신 분 없죠? 급여받으시면서 놀고 계신 루팡러분 있으시면 안됩니다 우리 틈에 다들 열심히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긴 한데 열심 일하셔야 돼요. 여기는 누가 계시죠? 지금 이분들은 누가 누구 명령을 여기 계신 거죠? 여이구, 연파님 여기, 여기 계셨죠? 아, 이동하시죠? 제가 못 보내드린 제자입니다. 현역분들이 지금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배, 배정 전까지는 기는 좋습니다. 이건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아 차가 막힌다고? 오케이 <웃음> 아 인정합니다 자 이제 배치를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들 자 남피 땅은 배정이 아까 끝났나요? 자 남피 땅은 됐고 자여럼 병력만 있으면 되죠? 자, 호주처님께서 병력을 음. 잘 모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쪽은 조금 위험스 하니까요 나중에 하지만 사기는 이쪽에선 사기관리를 그래도 조금 안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요 아랫동 아직 점령할 땅들이 많기때문에 최대한 이동하셔야 됩니다. 루팡러를 없고 루팡러들 없이 어..축축 낙양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딴짓하시면 안돼 요 곤란해요 장난 없게 이동하시고요 이거는 도대체 언제 이동하시는거죠? 자 그리고 남빛 지금 중인 진영 땅은 몇명 필요한지 볼게요 진영땅 어5 5였죠 1 1 2도 진영땅이었죠 그러면은 1, 2 3, 4 5, 6, 7 진영땅 7명 자 낙양에서 보냅니다 진양땅에 신따순이부터 이름있는 인물들은 안가요 하나, 둘그 뭐죠? 그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아까 여덟명이었나요? 몇명이었죠? 또 까먹었고 여덟명 있다 보니고자 진양으로 여덟명 가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명이어야 되는데 여덟명 왔고 어, 평원땅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웃음> 아우 죽겠네 여기는 사기관리도 해줘야겠어요 아우 저기 여덟명이야 되고 평원땅에 여덟명 어, 지진다고 또 가죠 괜이고출 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음성공이 여기까지 오면 좀 괜찮을 요같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옥당이 나름 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열셋 열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네명 열네명 이동해야 업당으로 업당에 좀 많이 가겠다 이제 좀 이름있는 네임드 친구들까지 가겠어요 아 죄송해요 몇명이었죠? 또 까먹었다 왜이래 하나, 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여기도 업당이야? 어.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 열네명 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라고요 업당 열네명 <웃음> 자 정치컷 열네명 공성석, 공성광, 6표 관정, 삼층 원희, 주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아씨, 나게 보내고, 한번 진행합시다. 업군이 좋다 업이 좋다 업이 엄청 크네. 근데 왜 이렇게 이동을 하네, 친구들? 진짜 손자? 그손 자가 그 손자야. 그손 자가 그 손자 였어? 각소より報告です한번당없다 그래도 빨리 도 착할 만 하지 않 나? 아, 유정 이랑 그거 였어. 고순! 고순이 여기서 여기서 들어와 또 여포를 탈주하고 고순쪽으로 왔구만 나르.. 나르팀이 또 위용을 또는 알고 있네, 또 왔네 함진이 형 뭐..뭐 뭐 쓰나? 여기서는 함진이 형 그런거 구현 안되어있나요? 킹갓 고순인데 그래도 고순이 이렇게 와자 역시 고순이 왔으니까 포상을 누군가 꼬셨겠지 포상을 줍니다 돈을 이렇게 된 됐다. 여기 아까 지금 장수가 무리하게 한명더 있던 것 같았거든요? 내정 네, 끝났죠, 배치? 무수모장수몇명 응. <웃음> 있었는데, 두 명, 그죠 여기도, 여기가 아까 있었나? 여기가, 여기가 두 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아, 세명 부족하구나? 너 이제... 내일서두명을 아까 눌러주라고 눌렀어요. 음. 이렇게 딱딱 딱 보내면 이제 딱맞죠 어, 아닌가? 태수라서... 문제가... 음... 상이뭐 하고 있었나 요 아까? 이끝 그죠? 안피도 그래도 호주천까지 하면 끝났고, 평원도 평원 병원 배치해야 되는 거요 상업, 농업 배치하고. 가시다 우리는 그걸 다 줄였죠. 가세요. 영혼 조금 더 배치해 줄래? 움직도 쓸까? 여기도 다 배치한 거 같죠? 더 배치할 장소가 없겠지? 아까 보순 이동하면 된거 같은데. 나경으로. 어서 완벽하고. 그럴 건데 나경이 지금 병사 좀 많아. 두만이나 돼. 아니, 그, 완료가 된 곳은 좀 보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타? 그냥 끝난 데라도 보내. 보능력신있들 애들을 얻었네. 금이 떨어지면은 어디에 그, 못 봤나? 못 봤나? 일단 이각과 전..전..전면전을 펼칠거기 때문에 영원의 다이다이 아좀 조금 이따 보낼게요 아 여기 수동..수동 하나 있다 아, 이런애를.. 이런애들을 또..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매우 귀찮으니까 그냥 갑니다 이제 아 매우 귀찮아 이런 능력이 있는 거 내가 고려를 안 했네 오늘 음. 음, 왜 이렇게 많아? 3만원이나 했어 예. 그냥 갑니다 근데 여기 그 넘어가면은 군량 딸릴까봐 근데 어차피 출진을 하면은 쭉쭉 밀고 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손모가좀 있어요 여기 병사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윗병용들만좀 보내고 여기도 <웃음> 금이 왜 이렇게 많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설정을 다 마친 것 같은데? 음... 이쪽도 끝났고 좀 남은 거는 위쪽 주게 하고 평온도 아까 끝났죠? 업당도 뭐야? 아직 안 왔어? 어? 없당. 왜 없지? 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아괜 안왔어? 찮아 괜찮아. 지아그제아괜가아구나아제안아가 까먹네 물좀 가져올게요 주괜가아 괜찮아. 괜아괜 아, 조이 직접 오시다니 아하, 동맹을 맺자니요 아, 알겠습니다. 조조님이요 동맹. 이요 유비를 마음껏 구는기 바랍니다 는 동맹. 이 친구는 동맹. 이친는 우주가 더 오기 전에 다이다예로 갈까요? 이병용으로 장한도될것 같은데. 야 때려로. 무슨 뭐 없죠 장소? 이러니까 정류가 줄어드는구나 내가. 나더 필요하잖아. 사기 떨어지면 설마 다 잃어버리나? 아, 여기 병령이 없으니까 보내는 게 의미가 없구나. 그런. 그럼 여기는 병사를. 병사를 어떻게 하지, 이거? 뭐? 병령을 안 해야 되나? 한명더 가야 되네 공 메레가 아, 어사가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실수했다. 엄청만보나페나 페가케. 아. 나 페가케. 가가 봉사만 보내야 되나? 봉사를 보내고 저걸 보내야 되나? 아, 헷갈려라. 어쨌든 택하셨나요? 뭐? 어? 음, 와, 간단하게 뜨시구요 보고국です. 지역 내장 음업 음목도 쓰를까 여기 배치 끝나고 평원도 땅도 배치가 끝나고 어, 뭐래 돌아갔어. 로코 개 땅도. 이양땅도그양땅도이고동도이 양동도, 이양다도이 양동도, 이 양동도, 이양동이양동이이양동이 양동도, 이이이 양동도, 이 양동도, 이이양동이 양동도, 나르님은 꿀이나 빠시고요 이쪽을 좀, 이쪽도 배치를 해볼까? 그리고. 세부대 이정도면충분할것같은데 수진도. 어, 이분이. 이분이. 지분이이분충분이 이분이. 이이이유이 공격하라! 전쟁이다. 파국의 정리를 마치고 간다. 드디어 황제를 장안에 잠들어 있는 황제를 모시러 갑니다こください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홍농 땅 이, 랑점령 이, 야죠죠농 이. 이, 이. 이, 다 이. 게 이, 진아 이. 랑 이. 이. 로 이. 이. 이. 이. 만 이. 이. 이. 이. 이. 이. 들 이. 이. どうした? 응. 음, 나니까. 소지다 네, 오열오금이ください. 라는님 좋습니다. 부장이라도 사셔야죠. 하는 게 없는데. 발전에 만전을 기울입니다. 홍길 땅은 동영 가지고 요 땅도 동영 개발하시고요. 하나 개발하시고. 땅도 동영 개발하시고. 박영 땅도 동영 개발하시고. 매우 능력치가 안 좋으시네요. 개발하신다 앞서 쇼치 심하시다. 다른 분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명판님이 하시고 동영 개발 하시고. 무시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영연개발에 훈련이 있는 사왕님이 하시고, 삼땅도 영양에 특화되 신아슴천님이 하시고, 한국 땅도 영양에 특화되신 알렁님이 하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자, 아, 여기는 두 분이서 도표하실 수 있겠죠? 표한지의 그분들께서. 아우, 렘카. 잤각소より報告です 자, 이제 계약으로 도전 가봅시다 순풍 땅이랑 맡아서 때 그래. 형님들 이런 걸잘 다니니? 형님이 이런 거 다니시는 분인가? 전장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음악이 <목소리> 있다. 하라. 이런 건한 잘해놨단 말이야. 들가 있어. 루이니다 돈이 쌓여간다. 영업에 특화계신 그분들 어디있습니까? 주인님과이번도 영업에 특화되신 그분 은 좋고 하하. 나왜 여기 머물고 있어 가야지 머무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가셔야 된다고요 아, 지금 너 아니에요. 지금 가야 돼. 음, 빠른 징군해야 돼, 지금. 조형이 지금. 위친듯이 가고 있다고. 지금 가래를 겨루기 위해선 왜안 오니? 왜안오왜안 오니? 지자왜안오를노금왜안 오니? 지금 안오이야된다 여기 보고 음, 음, 음, 음, 음, 음, 다 음, 음, 이거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총사로 가시죠. 我 상인이 아직 있으니 더 라르님을 계속 불량을 사시고요. 로ください마시 불량이나시기 바랍니다, 스님. 좀이 어린 진영 병사들을 좀내분게내분고나이 잡아줄 친구들. 이금면안 돼. 우리 군이 들 여기 다가 금사님뭐 요? 출진 다. 이만 마다 나갑시다. 이렇게 고 아, 告いたします 자카령을 가서 일트마어세트마카세맡아세트 마카세트, 마카세트, 마카세트, 마카 둘이도 부니까 그냥 금방이잖아. 고をごください 오, 다다 그대들은 진을 부시러 가시지요. 생각하지 어? 마시고. 왓쌰 오 헌재 옥립 라르공 그대의 힘으로 한시를 미강을 되찾아주시 헌제 어, 옥립한 뭐 있나? 자, 장한땅도 특별히 좋은 장소들 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버렸네 여기 이게 트럭을 저기들어가지는게문지 난다 게 저쪽로가지왜쪽로지출진다이 아, 마이로! 있습니까 어, 열어보기 그다시 있습니다. 어, 넌 이거 뿌려주겠지 들어가 こちら들ご覧くださ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평에 병사가 없는데 왜? 아이기 없다고? 어습니다 어쩌수... 어, 굶어야 돼요. 이없어 네. 잘못했어요 제가 굶어야 해. 재미있 n 지좋 o r I'm n o 괜찮다 r e i 할줄아 u c a n 무엇을 습득할 것인가 미친 듯이 지역을 회유합시다. 진을 푸시러 다니는 기병 하나 있어야겠다. 진이 너무 많다.